아 식스 넣어주세요. 꿀팁 숨겨 있는거 이 차에는 처음으로 이, 이 전기차 특성상 회생제동을 많이 쓰니까 브레이크를 쓸이잘 없어요 그래서 숨겨 있는 기능이 뭐냐면 이 디스크를 닦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패드가 닦아 주거든요 아셔서 따로 버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좀 숨겨져 있어요 이게 아이언 식스가 숨겨져 있는 버튼이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매끈하게 만들라고 버튼을 다 숨겨놨 여기다 몰아놨거든요 스위치 이런 게다 숨어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 오토홀드하면 이렇게 꺼지거든요 이게 오토홀드에요 이거를 꾹 누르시면 켜졌어요. 끄는 방법 똑같습니다. 꺼지고 다시 킬러면 끝 이상